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공제액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보니 2021년 7월 1일 이후로 모든 중장비 사업자 분들께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보험 요율 1.4%를 공제할 때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서상의 일대와 근로일수로 지급 금액이 정해질 텐데 그 금액의 1.4%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건설기계 운전사 표준 품셈에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에 대하여 직종별기준보수로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직종별기준보수에서 0.7%를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종별기준보수를 살펴보면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 월 2479,444원이고 일당으로 환산하면 82648원이 됩니다 화물차주의 경우 월 431만원이고 일당으로 환산하면 14만 3천 6백 66원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부터는 이 기준 보수액도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공제액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 카페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